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의 골프를 책임지겠습니다. 초급 뿐만 아니라 중급 상급자까지 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열심히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주변 분들에게 우리 이병골프학교 소개하기. 그리고 나중에는 멤버십 들어와서 옥스윙도 배워보기 를 하시면 여러분들 골프 쫙 성장하실 겁니다. 자 지금 태풍 스윙 시리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중급 태풍 그러니까 이 팔뚝 태풍을 소개하면서 갑자기 다 끝났어요. 왜?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그 앞에는 굉장한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얘가 얘가 얘가 얘가 얘가 얘가 얘가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형 태풍을 들어가는데 대형 태풍은 어깨 태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요? 초보왕이 또는 옥선생이 아니면 이병옥프로가. 대형태풍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딱 오! 초보왕! 오! 옥선생! 난나나나 나나나 난나나나 할수 있죠 이제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왼손으로 어디서 왼쪽 다리 쪽에서 왼팔이 있으니까 뭐하러 왼손이 여기 와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앞에서 하면 되지. 왼쪽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 옥선생 아니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두 번째 중형태풍 팔뚝태풍이잖아요. 그랬더니 팔뚝을 돌리라는 얘기를 안 해. 돌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많이 돌아 버려 그러니까 그냥 팔뚝을 보낸다고만 생각해요 왜 손이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태풍 눈이 모아로 그 수증기가 돌아요 그냥 안에서 돌고 있으면 같이 따라 돌면 되지 그쵸 그래서 오늘 대형 태풍은 이제 어깨가 가는 거예요 어깨인데 팔뚝을 그때 보냈다면 이번에는 왼 어깨 갔다가 왼 어깨 나왔다 태풍 수윙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골프답게 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왼 어깨 갔다가 왼 어깨 나왔다가 오른 어깨는 거의 개념이 없어요 외누깨 들어갔다가 외누깨 나왔다 나중에 어른 어깨는 엄청난 또 폭탄이 있어요. 외누깨 들어갔다가 외누깨 나왔다가 외누깨 들어갔다가 외누깨 나왔다가 그리고 그뭐 팔뚝 돌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외누깨 갔다가 외누깨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소형태풍은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제 쳐지는 거지만 약간 그러니까 손목이죠. 손목태풍 그런데 중형태풍 팔뚝태풍은 팔만 갔다가 팔만 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대형 태풍은 어깨. 이왼 어깨 갖고만 일단 하자 그랬어요. 왼 어깨. 그러면 논 상태에서 왼 어깨에서 손 돌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얘는 하나, 둘, 하나, 뭐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돼 있으니까 그냥 왼 어깨 쭉 갔다가 왼 어깨 나왔다가 왼 어깨 갔다가 왼 어깨 나왔다가 들어 떨고 뻗어 피니시 뭐 들어 떠, 어,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그 절대수잉 5단계에서는 오른손의 역할도 상당히 강조를 했죠 그런데 초보왕에서 어차피 처음부터 시리즈를 따라오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절대로 절대로 오른손에 대한 생각을 없애버리겠다는게 초보왕의 신념이에요 자 오른손 쓰지 않는게 아니에요 자 왼손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깨 왼어깨 쭉 밀어넣고 어깨를 쭉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만 땡기는 거예요 어깨만 밀어 놓고 어깨만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손목 돌려야 돼요? 안 돌려야 돼요? 돌릴 필요 없어요. 왜 돌려? 왜 돌려? 돌릴 필요 없어요. 돌릴 필요 없어요. 왜? 돌고 있으니까. 돌고 있으니까. 돌릴 필요 없다는 뜻은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돌고 있는데 뭘 신경을 써. 태풍에 눈이 알아서 돌고 있는데 수증기는 그것만 따라서 돌면 되지. 그래서 또 생각을 하기에 어깨를 밀어 놓고 쭉넣고 어깨를 빼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느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태풍 스윙을 배우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른쪽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져요 아예 없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결정 타를 먹이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절대 스윙 하고 태풍 스윙 하고 약간 다른게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집어 넣어 주지만 절대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이것도 나중에 태풍스윙 끝나면 비교해서 하겠지만 절대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떨고라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태풍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돌려라는 기술인데 그건 지금은 안 합니다 자 왼쪽만 생각을 하세요 딱 왼쪽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했죠 그 다음에 어깨 넣고 어깨 빼고 어깨 넣고 어깨 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백스윙 크기며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갈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깨 넣고 어깨 빼고 그럼 몸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어,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안했어 안했어 그냥 그럼 팔뚝은 움직여 안, 안, 안, 안 움직여 움직여요 생각했어 안했어 안했어 손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요 생각했어 안했어 안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딱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팔뚝 팔뚝 어, 어깨 어깨 어깨 할 때도 어깨 간 다음에 팔뚝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깨 갔으면 어깨가 나오면 돼요. 그 어깨로 들어갔으면 어깨로 나오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대형, 초대형 태풍에서는 몸통이에요. 그 몸통이 일자로 연결된 게다 들어가. 일자로 된게다 나와야 돼. 그래서 왼쪽에 대한 그런 정복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어깨 넣고. 넣고. 쭉하고 그냥 어깨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깨만. 그래서 그 스윙을 할때 완전히 다른 느낌이 돼요. 뭐, 어프로치 같은 경우 할 때도 보통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들어 떨고 할때 뒤에 치고 그러는데 이것도 손목으로 손목, 손목 태풍, 손목 태풍 또좀더 간다면 왼 오른손은 거의 없지 뭐 팔뚝 태풍, 팔뚝 태풍 근데 팔뚝 태풍 할 때도 손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팔뚝만 오른쪽으로 왼손으로, 그러니까 왼쪽 팔뚝이죠 팔뚝 보내, 팔뚝 댕겨 하면 다 제자리로 와 왜? 태풍이 살아 있으니까 하셨죠? 이게 대형 태풍이에요. 그럼 궁금하지 뭐 드라이버. 왜 어? 초보왕은 난 드라이버가 제일 크고 멋있구만 안 하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으면 쭉 가서 그냥 이런 식으로 치면 되겠지만 어, 이거는 지금 거의 뭐 팔뚝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어깨에 넣고 어깨 당기는 걸 가볼게요. 세게 안 치고 어깨만. 지금 저는 뭘 한다고 생각하네. 어깨가 이쪽 우측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힘이 제가 평소에 치던 것보다 힘이 상당히 세게 걸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지금 한2 5 7 정도 찍히는데 세게 치지 않아도 어깨 들어가고 어깨 나오고 어깨 들어가고 어깨 나오고 그러면 뭐좀 약간 스윙도 와이드 한 느낌이 들고 지금 뭐초반 시험 하신 분들이 그걸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아 제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겁니다 태풍 스윙은 사실은 모든 이론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골프를 굉장히 쉽게 칠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선 또 옥선생만의 노하우가 또 있겠죠.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어, 다음 시간에 이제 초대형 태풍 들어갑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그다음에 요거, 요거 해보고 다음 시간엔 몸 전체 이 왼쪽이 들어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